네, 지금 첫 번째 경기구요. 네, 피지컬 탑. 수박이 선수 에키온 꺼내나요? 네, 정확히 픽 정해진 팀부터 확인해보죠. 지금 해뮤조한 이 팀, 어, 해뮤님이 에스텔, 에스텔 로지조합. 요한, 서포터 실험체인 요한이 두 팀이 요한을 픽하고 요한이랑 근거리 실험체들, 네, 골라주는 모습이고, 네, 수박이님 에키온, 그리고 에키온 마이, 마이 카밀로. 와, 마이카밀로 조합 무섭다. 마커스 나딘? 독특하네요. 마커스 나딘. 그리고 앙카맘 델기몽 님도 계시고요. 레온 리오. 아, 클래식 하네요. 레온의 원딜 조합이죠. 그리고 아디오 님, 아이솔. 아이솔. 제가 그 솔로 하다가 제가 하이큐 걸리면 가끔 만나거든요. 예. 진짜 많이 얻어맞았는데. 듀오에서도. 엄청 잘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아이소를 또 기대되네요 아이작 로지 조합까지 다시보기 어디에 올라오나요 다시보기는 어 다시보기는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이게 3분 딜레이가 있어서 답변이 좀 느릴 거예요 역시는 이제 알트 탭하고 채팅치기가 그러다가 튕길까봐 알트 탭을 못 누르겠어 채팅 칠순 있는데 못 누르겠어. 아키 팀 화이팅! 아! 아키, 아키 팀 화이팅하고 아디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선수들이 팀이 세 분이잖아요. 그래서 팀원 한 명은 이게 딜레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방송을 시청하면서 본인 팀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감독이 되는 거지 다른 선수 한 명은 코치가 될 수도 있고 동료이자 그래서 이제 언제 교체 출전이 될 수도 있, 될지 모르니까 일단 첫 번째 경기 보면서 아 이런 실험체가 나와서 메타가 이렇다 이 그룹 A의 메타는 이렇다 해서 또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첫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천천히 살펴보죠 대체적으로 에, 많이 분배돼서 시작하네요 로지 두명이 묘지에서 겹쳤어요 묘지 병원 항구 루트를 탈 수도 있겠다 싶고 그랬을때는 항구에 두명이 빨리 모이는 팀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호텔은 역시나 솔로나 여기나 똑같네요. 이제 전자부품 인기 상품이기 때문에 전자부품을 <웃음> 향한 지금 앙카 님이 가장 좀 지각이긴 한데 그래도 필요한 템다 챙기셨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말리면 좀 복잡하거든요. 또 이게 그래도 솔로가 아니라 듀오라서 힘든 건 있어도 또 이제 의지가 되니까 팀원끼리 아 역시 로지는 가죽 싸움을 가죽을 그래도 아 가죽을 잘나눠 먹었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 라리마님이 가죽을 못먹었거든요 이랬을 땐 팀원이 좀 가죽을 챙겨 아 이게 또 하필 이 텔포 위치가 닭 있는 쪽이 아니라 잘하면 갇히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팀원이 빨리 온다면 또 지켜보도록 하죠 네,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인원이 많다보니까 도전이 나는 지역을 놓치지 않게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해설이라기보다 최대한 옥저버 느낌으로 지금 아이템 파밍은 네 아직까지 완료가 된 선수는 없고요 이제 마지막 루트들로 이동하는 것 같죠? 묘병 한 끝내고 성장까지 올라온 모습 아직까진 교전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템을 봤을 때 딱히 뭐 말렸다 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적정이, 적당히. 라임 님도 초반에 조금 쫓긴 것 같은데, 그래도 부지런히 요한이니까 잘 도망 다니면서 파밍해야겠죠. 어, 첫 번째 교전. 아, 나디, 나디냐, 마이가 우리 현우에게, 아, 클래식하죠? 글러브. 호텔 시작해가지고 호연병양 네, 클래식한 글러브 루트로 양궁장을 쓸어 담은 그런 모습이고 양궁장 이렇게 거점 잡으면은 편하죠? 야생동물 점령하고 아 여기 이제 첫번째 1일차 밤 되기 전부터 선수들 합류해가지고 플레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묘지 생명에 남은 아무도 없고요 운석 쪽 싸움 있고 여기 절생나는 앙카맘 선수랑 대기봉 선수가 무난히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석 싸움이 시작되겠는데요 해뮤조아대 평균 나이 24세 어 시작됩니다 평균 나이 24세 어 저로 비교하면 상당히 젊거든요 어 뭐야 벌써 뜯어갔네 어, 빠르네요 이쪽도 피지컬 탑팀이 운석 아 초반에 교전 없이 지금 오브젝트들이 가져가지고 있어요 첫 경기다 보니까 솔로 때도 그랬는데 선수들도 긴장감이 엄청날 거고요 그 긴장감과 이제 그 긴장감 때문에 첫 경기는 최대한 천천히 해보자 여기 생명이 나무 늦게 왔는데 지금 사실 마이 입장에서 생명이 나무 뜯고 싶거든요 호텔에서도 작은 교전. 예, 네, 근데 이게 물기는 힘들 것 같고요. 사실 나딘을 지니고 있는 그런 팀 입장에서는 최대한 후반을 보는 게 석궁 나딘 또 뭐, 어? 뭐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걸 놓쳤네. 죄송합니다. 항구에서 해뮤조아 팀이 평균 나이 24세. 문석 싸움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거를 바로 어떻게 문거지? 네,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지금 여기 나딘 보다가 밑에서 사고가는 걸 몰랐네요. 네, 학교에서 아, 잔잔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물린 것 같죠? 한순간에 절에서 아직 전장 시작은 안됐어요 전장 시작은 안됐는데 그전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레온이랑 원딜 조합이 파이팅했을 때아 여기 세 팀이 몰립니다 아, 이쪽 전장 들어가면 공짜겠는데요 첫판 해뮤조합팀이 상당히 잘 풀립니다 어번화가 여긴 전장 아니거든요 여기 전장 아니니까 여기부터 집중해보죠 여기는 전장이 아니에요 세팀 합쳐집니다 아 그래도 마이 병 넘으면서 빠져나가고 에키온이랑 아 근데 이러면은 오히려 오히려 위험하죠? 붐붐 붐붐팀 위험한데요? 아 붐붐팀 일단은 예, 타잔 선수 빠져나가면서 전장은 세 팀이 격돌했기 때문에 어, 레온을 보유가, 보유하고 있는 팀의 안정성인가요? 예, HP 거의 깎이지도 않은 채 물론 세 팀이 격돌했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었을 거거든요 먼저 싸운 팀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선수 응원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선수 응원하셔도 되죠 본인이 응원하는 선수가 있다면 저는 편파해서는 안 하지만 아이 팬이 있다면 본인이 응원하는 선수 응원하는 건 자유지 네, 그럼요 그런 룰은 없습니다 저희에겐 아 그래도 붐붐팀 예 초반에 1데스 했지만 바로 부활하면서 아, 아쉽게도 무기 스킬 빗나가고 예, 교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초반에 아쉽게 탈락한 예, 평균 나이 24세 팀은 그래도 지금 시간에 너무, 너무 쉬울 쉬울 낙담하지 말고 다시 오더 짜고 뭘가 실수였는지 다음판 어떻게 할건지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라기보다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 에스텔 밀고 들어가요 뒤에 지금 다른 팀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랜 멀죠 아 여기가 금지구역인데 여기가 아까 공짜로 먹은 땅이거든요 해미조사팀이 공짜로 먹은 땅이라 아, 금지구역까지 빠지고 이거 안좋은데요 일단은 생존했으니까. 후반부까지 또잘 끌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또한번 격돌. 지금 병원 생명의 나무가 곧 나오는데, 어, 이거 근데! 해미조아 팀 이거 생존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에스테리 버텨주고, 어, 그래도, 어, 아, 이게. 한 팀을 넉다운 시킨다는 거를 여, 오히려 그, 그 포커싱이 흩어져서아 다행히 1킬은 했네요. 1킬도 못할뻔 했는데. 네, 생명의 나무 두팀 가져가고요. 운석도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호텔에서 교전 일어나진 않고요. 네, 해뮤조아 팀 방금 좀 위험했어요 예,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병원에서 어, 마이가 도발을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메인딜러였던 예, 로지가 순식간에 HP가 빠지면서 도전 진행이 안됐죠 다행히 도주 성공하면서 SL 공급 기로로 쉴드 받고 일단 탈락은 변했습니다 두번째 전장이 곧 열리는데 오메가 위치 아직 안 나왔고, 아이씨 잡고 절로 클릭 때. 네, 나딘 열심히 파밍 하고 있고요, 야생동물 파밍 해주고 있고. 전장으로 먼저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제키와 요한 조합인 이 이동 속도 전장에서 제키가 또 열심히 파고들겠다는 건데. 오메가 싸움도 오메가는 공장에 나올 예정이네요 해뮤주아 네, 팀은 전장을 승리했기 때문에 공장 먼저 점거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속전장인 모래사장에세 팀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못은 공짜로 가져갈 것 같죠? 나딘은, 나딘을 지닌 팀은 일단 야생동물 잡자 하는 판단 아 여기서 펜들럼 도끼로 전장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 7초 남았는데 아 이거 들어가고 어궁 쓰면서 들어가요? 아 근데 이게 오히려 키를 헌납하는 꼴이 됐는데요 이게 뭐 부활은 하긴 하지만 조금 아쉽겠습니다 어 아, 이게 덫을 깔면서 입구부터 아직 승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 팀이나 있어요 지금 모래사장에세 팀이나 있습니다 자 사실 전장에서 숙련도가 예전만큼 쌓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승부를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승부보다는 확실한 승리로 보상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키! 파고 듭니다 아우 이속전장에 제키 요한을 등에 고 와! 압도적인데요? 제키 요한! 야! 거기 제키 이게 전장의 힘을 받고 조합의 힘을 받으니까 일단은, 전기톱이 없는 제키는 쉽지 않거든요. 요한 궁극기도 없기 때문에. 아, 이 전장에 승리는 하지만, 피지컬 탑 팀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죠. 예, 세 팀이 있었고, 첫 번째 팀과 싸울 때 이미 그, 궁극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 지금 근데 피지컬 탑 팀도 급하지 않네요. 아 오히려 이 제키 요한인 굿나잇팀을 말리겠다는 건지 사실 본인도 빨리 끝내고 나가는 게 이득이거든요 야생동물을 잡으러 아 펜들런 도기까지 안전하게 깔고 킬 점수 안 주겠다는 판단 제키는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혼자 남은 윤희 선수가 어 잠시만요 숲. 숲에서 지금 리클라인을 라인 예정지역 같죠 아 이게 해뮤조아 팀이 아 다시 한번 당합니다 사실 이게 로지가 한번 회피가 되는데 카밀로랑 마이가 하드cc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도발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도 계속 이어지나요 싸움이 지금 싸움이 한번 있었다는 걸 알텐데 지금 제키랑 요한이 궁극기가 한번 둘다 왔을 때는 엄청 강력 한 조합인데 그래도 아 제키 들어가고 요한궁 아직도 안 써요 요한궁 아끼는데 요한궁 들어갔고 카메라 버티면은 핑퐁하는데 아 여기서 미연하죠 냉정해야 돼 냉정해야 돼요 킬 가져갈 필요 없죠 예네 냉정해야 돼요 지금 3일차기 때문에 이제 버나가 어, 위클라인이었네 수비 클라인인줄 위클 알았는데 버나가 위클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근데 그동안 지금 나딘이 좀 무럭무럭 크고 있긴 해요 저큰 나딘을 어떻게 막을지 일단은 3일차에 카밀로가 죽었기 때문에 해뮤조아팀이랑 군붐팀은 지금 일단 부활은 안되는 입장이라 최대한 순위 방어하면서 해뮤조아팀 같은 경우는 킬이 없진 않아요 킬이 없진 않기 때문에 최대한 순위 방어하면서 순위 점수까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남은 게 마이 에스텔이라 그렇게 킬 캐치가 중요 어, 완전 좋진 않아서 다른 팀이 싸울 때 들어가서 1킬을 먹는 것보다는 최대한 순위 방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도키 제키 요한 이 조합이 지금 병건까지 나오면서 아 이게 제키가 죽을까 싶네요 제키를 어떻게 죽이죠? 요한 궁극기 쓰기 전에 빨리 녹이지 않는 이상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아 오자이까지 사,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스증현우를 얻고 있는 요한이냐 도끼 제키를 얻고 있는 요한이냐 지금 요한이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요한 근거리 조합이 또 안정, 그니까, 러 강력하기도 한데, 안정감이 좀 있다, 느껴지네요. 요한 궁극기 타이밍 때, 확실한 승리가 보장이 되는 느낌이라. 리오 템 볼까? 아, 리오도, 템잘 갖춰주고 있고요 근데, 리오 같은 경우도, 아, 여기서 헤미조아 팀이, 아, 사실상, 레온이랑 아이솔이면은, 이게, 도주가 쉽지 않죠? 공장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초반에 좋았는데 병원 생명의 나무부터 약간 그 하드cc 있는 하드cc가 두명다 있는 조합한테 로지가 좀 힘들면서 그 아쉽게도 순위권을 끌어올리진 못했습니다 에키온 들어가구요 지금 레몬타임님은 제발 한 팀만 더 떨어져라 한 팀더 한 팀더 기도하고 있죠 시간 쓰면서 나가요 아 이게 나딘이 그래도 무럭무럭 크곤 있는데 아 이게 마커스가 그러면 약간 서포팅 역할을 해준다는 건데 CC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마커스 동물 밀어내면서 시레어본 시도했지만 어 이쪽에서도 아 혼자 남은 레몬타임님인데 아 이게 요한이 있는 현우라 추노가 될것 같죠? 어 빨라요 아우 너무 빠른데? 이쪽은 계속 도전이 이뤄지는데 나딘! 고모줄 꼈거든요? 고모줄 끼고 궁키고! 아 근데 뒤에서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거 어렵죠? 이게 다시 만나야 돼요 아우 그 마커스 무빙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재키팀을 안쪽으로 밀어냅니다 오 이거 너무 부드러운데? 북궁탱커님의 냉 냉자... 앙카님이랑 디코로 어나나 나 빠질게 갈수 있어 갈수 있어 팀원을 버린게 아니라 나딘이 쿨하게 빠져줬는데 어, 마커스가 잘 살아나왔어요 아직 모릅니다 지금 나딘 숙작 17숙이에요 터누드 16숙 어 다들 메인딜러는 17숙 16숙 17숙 숙련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다들 팀원들이 살아있는 온전한 상태고요 어 여기서 급하게 싸움 일어나요 아 이게 요한이랑 도끼제키팀, 이겨 조합이, 굿나잇팀의 이 조합이랑 안정감이 제키의 궁극기 의존도, 요한의 궁극기 의존도 심 크죠? 중요하죠? 근데 궁극기가 있을 때만큼은 확실한 리턴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응진수증현우 음진수, 과연 저 제키를 꺾을 수 있을지 요한을 한 번에 녹이면 또 모르거든요? 지금 포인트는 지금 제 생각에 요한을 낀이두 팀의 궁극기가 빠졌을 때 지금 요한 두 명의 요한이 만났어요 두 팀의 궁극기가 빠졌을 때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이의 듀오 포텐셜이 높았었는데 이번 좀 패치들도 영향이 있는지 마이가 완전 그렇게 강력한 힘을 보이진 못하는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사실 듀오로 완전 하이티어의 경기를 해보진 못해가지고 정도? 지금 이번 또 패치로 아야호 선수는 일단 순방해야죠 순방해야 되고 하, 지금 마지막 금지구형이 공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딘 지금까지 잘싸았거든요 나딘이 지역장악을 잘 해놓고 교전을 해야 되는데 마커스 나딘 조합이 어떻게 또 통할지 궁금합니다 마커스가 나딘에게 붙는 거를 잘 밀어주고 슬로우 걸어주고 던져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리오, 레온도아 여기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면서 아 근데 레온이 레온이 2인공이 들어가면서 아 근데 넉백으로 이걸 패스 피지컬타 팀 받아 먹을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사실상 레온이 궁이 잘 들어갔는데 CC가 사실 리오의 슬로우를 제외하면은 레온의 파도타기가 전부거든요 레, 어, 에어본이랑 그 레온의 모든 CC기가 빠진 그 후라 도주할 수단이 없었네요 나딘이 석궁몬수 침착하게 써주고 아이 나딘 마커스 팀이 조합을 어떻게 운영할까 했는데 약간 두 팀의 두 분의 호흡이 좋은 것 같아요 어 내가 밀어줄게 내가 땡겨줄게 아 여기서 야오 선수는 시간 빼야죠 순위 하나라도 끌어올리고 싶고, 끌어올리는 동안, 지금 강자인, 강자인, 이제, 굿나잇 팀이 이쪽 거점 경과하고 있고, 이쪽은 더 준비해서 지역장악 노리고 있고요. 아, 야오, 사이에 들어왔어요. 이거, 이거, 큐를 어디다 던지죠? 큐를 어디다 던지죠? 큐는 너에게 수마기님이 맞았습니다, 큐는. 이거 어시스트 받는다고 무리하면 안 되는게 뒤에 난이 있거든요? 아궁 쓰고 일단 들어가요 그죠? 유키 아 제키 팀도 어쩔 수 없어요 킬 먹어야죠 이러면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 제키 팀이 아니었죠? 아 요한 현우 팀이었는데 아 사실상 벽이 없는 지역에서 싸우면서 아 이거 아귀 팀이 되게 판단이 냉철한데요? 두 분이 함께 합의하에 오더라겠지만, 들어갈 때와 지역장악할 때 빠질 때가 확실해가지고, 아 지금, 마커스 대 마이 서포팅 싸움이 치열하고요. 아서궁무스로 밀어주면서, 근데, 아, 두 명의 파고드는 플레이가, 그래도 킬을 가져갑니다, 마커스. 아, 이러면은, 이거 먹미, 혼자 남았죠? 그래도 피지컬 탑팀 도합 7킬로 2등에도 만족스러운 킬수 가져갔고요 굿나잇팀 초중반부터 몰아치더니 지금 사실상 사실상 1위죠 아직 모르나요? 아직 모를 수 있나요? 수박이라면 과연 1킬이라도더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길지 EMP드론 쓰면서 들어갑니다 요한 먼저 무너지죠 어, 요한 궁쓰죠 어, 깜짝 놀랐어요 요한 야 그래도 역시 역시 수박이다운 모습 보여줬지만 예, 2대1이기 때문에 아, 첫번째 라운드는 굿나잇팀 유니선수와 예, 바메선수가 선수, 나왔는데 인상깊네요 조금 체급으로 압도했다 도끼가 지닌 파워풀한 성장력과 요한의 안정성으로 확실히 요한이랑 제키가 궁이 있을 때만큼은 정말 강하네요 정말 강하네요 음 이렇게 첫번째 경기 마무리됩니다 점수 집게 되면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업데이트됐나? 잠시만요 스코어 업데이트... 아 여기 자동으로 된다 엑셀에 다음 경기는 5분 뒤에 시작됩니다 점수 집계는 되는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킬 점수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된건가? 새로고침 한번 해볼게요 아직 안됐네 순이 어디나오지? 순이 순이 순이 순이 안올려주시나? 잠시만요 자동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킬이? ㅎ ㅎ ㅎ 요 순위 집계는 어디서 순위집계가 어디서 확인하는거지? 지금 LG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네요 다행히 저희 방은 튕기진 않았죠? 경기 중간에 튕기면 진짜 최악이라 그죠? 이 집게 어디있어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마 내가 일일이 킬 입력했어야 되나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선수들한테도 보여드릴텐데 솔로처럼 올려주시지 않나 대회 진행 스탭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어, 내가 확인을 못하는건가 아 잠시만 대기해달라 하시네요 지금 집게중이신것 같습니다 지금 점수 짓게 되는대로 네, 지금 진행되는 예선은 이터널리턴 마스터즈 서바이벌 스테이지죠 2월 11일 금요일 날열일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본선에 출전하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선 CD가 있는 팀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팀들도 나오고 그 전에 보였던 얼굴도 있고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과연 누가 올라갈지 한국팀은 27팀 그리고 아시아팀은 9팀 총 36팀이 오늘 경기를 치르고요 36팀 중에 단 6팀만, 단 6팀만 본선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라운드 결과는 버그로 인해 종료 후 발표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엑셀이 버그 같았나 봐요. 지금 LG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 버그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다시 한번 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기다려봐. 제가 대충이라도 말씀드릴게요. 흐름은 아셔야 되니까. 지금 오늘 참 인터넷이 문제가 많네요. 지금 1위는 아마도 유, 제키 요한 조합이었던 굿나잇팀이 당연히 1위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2등을 했었던 에, 피지컬 탑팀 도합 7킬이었죠 에, 그래서 2등 일단 여기까지고 그 뒤에는 에, 킬 점수로 들어갈 텐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에, 1경 2라운드 종료 후에 다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경기 두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점수가 예민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선수 교대가 있는 팀이 있나 한번 봐보죠 선수 교대는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선수 교대는 어, 없는 것 같고 그 대신 조합들은 좀 바뀌었어요 아 수박이님은 알렉스 본체에 꺼내고요. 굿나잇팀은 이번에는 제 키를 내려놓고 요한이랑 리오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이랑 근접 딜러를 많이 채택하는 걸로 알았는데 1등을 하시더니 요한이랑 리오를 들고 오셨습니다. 레온의 버니스 다시 한번 레온 서포팅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온 역시 두 팀이 레온이랑 원딜 조합으로 나왔고요. 네아오 선수는 역시나 아이솔 아이솔, 에스텔, 조합 아 이번에 얀이 나왔네요. 벽을 넘지 못해 슬퍼진 얀 하지만 또 어려운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예선에 참가한 실력이라면은 또 다른 그 과거의 영광을 지닌 얀을 또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아델라도 등장했고요. 지켜보죠. 아, 이번에는 나딘이 아닌 피오라로 아 마커스랑 피오라면은 사실상 이전판은 마커스가 순전한 서포팅 역할이었는데 사실 마커스가 서포팅을 하는 역할이라기보다 같이 파고드는 이제 딜러형 탱커 느낌인데 나딘을 지켜주기엔 좀 벅찼죠 마지막 금지구역 때 네, CC가 한두개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 이번엔 절에 많이 모여있습니다 역시나 호텔은 뭐 4명 4명이면은 뭐 공방에서 4명이면은 어? 적당한네 호텔 느낌이죠 네. 지금 절에 많이들 모여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아 로지는 똑같아요 묘병항 똑같이 전판이랑 똑같고 예 가죽 가죽 싸움이 일단 한번 있을 예정이고요 아, 강철의 보급형 기타 배터리 하트가 보면 참 좋아할텐데 하트는 나오지 않네요 아쉽게 또 네. 하트 듀오 괜찮은데 네 아, 에스테 어, 방패 돌진하면서 앞으로 가지고 있고요 스포츠 시계 차고 아 여기서 닭은 라리마님이 네, 가죽 3개 혹시나 하나라도 남겨뒀니? 하고 델기봉님이 봤는데 없죠 지금 여기서 건든 거 어? 이 근처에서 태어나면은 팀이 완전 똑같을 거라 두 분이 아 쿨하게 지나갑니다 이번에 첫 번째 교전 놓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전판에 뭐 있었어요? 요한, 재키. 이번엔 요한, 리온데, 굿나잇 팀. 기대해 봐야겠죠? 그리고 피지컬 탑 팀도 2등 했지만, 어, 키를 쓸어 담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등과의 점수 차가 거의 안 나죠? 공동 1위 느낌입니다, 현재. 1번인 피지컬 탑 팀과 5번인 굿나잇 팀이. 아, 지금 여기 성당 묘지 쪽 사람 뭐죠? 전판에 묘지 생명의 나무가 비어있다는 걸 파악을 했는지 야 묘지 생납드 될까? 일 수도 있어요 지금 또 개인적으로는 음, 얀 로지 조합을 가지고 있는 에버리지 예, 24 팀이 전판에 광탈을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예, 바람이 있습니다 예, 두번 연속 광탈은 예, 좀 냉혹하잖아요 아 이번 라운드는 다르다 강하게 밀고 갑니다 근데 이게 결국 킬을 못하면은 아쉽거든요 아 이게 한발인데 아 과속감은 타면서 도주 요 집이 생명의 나무가 분벼요 지금 아 운석은 안전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연못이랑 골목길이네요 골목길 운석은 지금 로얄 킹덤 팀이 아 잠시만 이거 묘지 생명이 나무 이거 바로 뜯으면 줄 수도 있겠네요 아 늑대가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지금 인원이 주변에 많다보니까 어 잠시만요 아 결국에는 묘지 생명이 나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물린 것 같아요 치열합니다 생명이 나무 바로 뜯었구요 아절생명이 나무가 이렇게 되면은 어어 아, 2 4 t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는 텔레포트 타다가, 텔포를 타다가 당한 것 같죠? 아, 여기도! 아, 여기저기 지금, 텔포에서 사고들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교전이라기보다 끊어먹기에 조금 당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교전당 교전이라기보다는. 한 명씩 약간 합류 직전에 잘린다던가 텔포를 타다가 혹은 텔포를 가서 잘리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이런 킬각 놓칠 리가 없거든요. 아 리오도 기대되네요. 제키와 리오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밤의 소원 선수가. 유니 선수와 이 호흡이 좋아서 좀 기대됩니다 아 항구에서 이미 곰은 다 잡았는데 사람을 잡으러 왔나요? 파고드네요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같은 레온 조합인데 아 사실 로지 대 버니스면은 초반이 체급이 사실 버니스가 크리 터지기 시작하면은 저 샷건 무섭거든요 아 잠시만요 이거 <웃음> 호텔이 전장 시작 전인데 전작 시작 전엔 사고나면 안 되겠죠 일단 지금 여기서 핑을 찍히면 좋을 게 없는 게 근처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잠시만요 여긴 전장이 아니에요 어 지금 레온 레온 내전이거든요 아 여기서 cc 실패하면서 아쉽게 이쪽도 전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고급 주택가 알파를 두고 신경전하고 있습니다 cctv 두고 아 성당 공짜로 가져가요 공짜로 가져갑니다 여기 공짜가 아니에요 여기는 피를 내야 돼요 뭘 얻으려면 지금 안정적으로 에, 안정제 먹고 있고요 인원이 많을 때는 안정제 한 번이라도 먹어두는 게 주,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싸움이 시작되면 안정제 먹을 새가 없기 때문에 아, 이쪽은 2대2 공평하게 2대인가요 전장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부활 가능하고요 알파는 알파는 지금 헤뮤조아 팀이 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주나요? 아 가져갑니다 가져가네요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쪽은 아 리오 팀이 아킬 기록 못하나요? 그래도 이번에는 전장킬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 이쪽 피지코탑 팀 끝까지 물어 뜯는데요 알렉스기 때문에 하드cc죠 붙는다면 인데, 아, 이게 조합으로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미슬를 뺏긴 거 용납 못한가요 지금 사실 숙련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지금 해뮤조와 팀도 지금 고민 중일 텐데, 이러다 확 들어갈 수도 있어요. 흘려주고, 어, 그래도 좀 시계 맞았는데, 알렉스. 근데 알렉스궁 이인한테 들어가지만, 아, 어, 이거, 이거 위, 위험한데요. 아, 그래도 예. 아 여기서 1킬 가져가고 멧돼지 이용해서 계속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요 아 무기 스킬 짧고요 그래도 1킬 기록하면서 전장은 아직도 아 이게 이렇게 오래 싸우면 좋은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킬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전장 종료됩니다 악기팀이 승리 가져갑니다 아 근데 전판에 생각해보니까 7킬 6킬이었는데 이렇게 전장 킬도 있군요 아 점수 계산 죄송합니다 아까 1경기가 그 킬이 그 킬이 아니네 전장킬이 따로 0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또 킬점수 따라서 순위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끝나면 은 네, 통합순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번나가 cctv를 두고 교전중이고요 병원 생명의 나무 앞에서 세 팀이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운석은 아무도 없네요 번화가 예, 운석도 안전하게 뜯어줄 것 같고요 예, 생명 나무 싸움은 끝났고 이쪽 이제 또 입구 막나요 예, 전장 입구에서 근데 아직 전장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지역에서 양궁장 맛있게 먹는 거 기분 좋죠 지금 필드킬이 단일킬 밖에 나오지 않아, 않았죠 아 필드킬이 초반에 나왔죠 초반에 이제 연못에서 한번 성당에서 한번 나왔고 필드킬이 아직 많진 않아요 선수들도 킬 점수가 필드킬 만 관여된다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중요할 때 필드킬 가져가면서 점수 올릴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우 다행히 에스턴 피해주고 그래도 피지컬 탑 팀이 지금 가장 자신 있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실험실 꺼냈기 때문에 피지컬이 자신 있죠. 아 이게 아델라의 논타겟 스킬을 피하기가 너무 아 여기서 잘 들어갔지만 뒤에 또딴팀 있거든요. 스킬 누가 가져갔나요? 아 수박이 선수가 그래도 킬 가져가면서 아 이쪽은 밑에 다른 팀한테 물리면서 붐붐팀 아쉽게도 전장 승자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 전장 승자가 아니야 전장에서 킬을 많이 먹은거군요 아 전장에서 지금 TK가 6킬이 됐는데 아쉽게 초반에 운석에 낑기면서 탈락하고 맙니다 항구 항구지역 항구지역은 지금 2대2 교전될 것같고요 절은 공짜로 가져갑니다 오메가는 지금 피지컬 탑팀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해뮤 들어갑니다 아 델기봉이 카이팅 열심히 해보는데 아 파고드는게 아까도 로지 상대로 이렇게 하드CC가 하드CC가 많은 근거리 둘이 무니까 답이 없네요 에어샷이 한번 빠지니까 아 레온이 지켜주기가 버거웠습니다 예, 전장 승리 가져가면서 보상 챙기는 모습입니다 예, 로얄킹덤 지금은 아니다 약간 빠져주고 있고요 지금 아무런 교전 없이 에, 오메가 먹었고 포스컷 천사의 고리까지 나왔죠 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피가 없거든요 지금 수박이 선수가 그래도 잘 모아주면서 아 근데 이게 조합이 로지가 아 로지가 버틸 수 있나요 라고 말할했는데 아, 아티팩트로 한탄 넘겨주고요 마커스 핑하면서 다시 들어오는데 도발 아 이게 아키텍트로 스킬 한번 흘려주는게 보통이 아니죠? 3일차에요 3일차인데 어, 피오라 날래요 멧돼지 이용해서 도주 성공합니다 다시 합류해야겠죠 아까도 나딘 마커스 할 때도 둘이 도망갔다가 뭉치는게 어, 부드러웠거든요 예, 피오라 어? 마커스도 똑같은 호흡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붐붐팀이 탈락한거 이외에는 초반 탈락한거 이외에는 뭐 그렇게 큰 변수가 보이는 교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 도끼 하나.. 오 잠시만요 아 요한이.. 아 이거 튕겼네요 아.. 지금 LG 인터넷 문제 같거든요? 전판 1등이었던 굿나잇팀인데 이게 근데 뭐 별수가 없죠? 우리가 LG를 컨트롤할 수가 없죠? LG 인터넷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 개인적으로 참 아, 안타깝네요. 여기 도끼를 왜 깔았나 했는데, 윤희 선수가 제 생각에는 인터넷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 이번 판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총 4라운드인데, 두 번째 라운드는 사실상 컴퓨터 이슈로 네. 아쉬운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웃음> 예, 빨리 인터넷 정비를 하던가 아니면 선수 교체를 해서 다음 경기 냉정하게 준비해야겠죠 아 여기도 안타까운 죽음이 아 로얄킹덤 팀이 0킬인데 아쉽게 사실상 지금 거, 아이솔이 사실, 지금, 솔로를 쓰러 담, 쓸어담... 이게, 권총 아이솔이 솔로에서 이제, 밑에 티어에서는 엄청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데, 듀오에서는 또 이제, 광역 방어력 감소인 궁극기랑, 쿠스키를 그 통해서 방어력 감소를 할수 있지만, 뭔가 지금, 하드 CC 있는 조합들이 많다 보니까, 부르기한번 빠졌을 때,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조합 자체가. 지금, 과감하게 이니시 열었어요 피지컬 탑. 와 지금 에퀴온도 좋았는데 이 알렉스 잡으니까 폼이 지금 압도적으로 도전 승리하죠? 지금 숙련도가 로지가 17수기에요 레온이 최대한 도망가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고무백 팀도 네 아쉽게 0킬로 2라운드 마감합니다 병원에서 북극 땡컨 앙카 기다리고 있구요 낮이 되기를 노란상자의 주인은 아 이쪽 밑에 공장 노는 상자 아 근데 오토바이 레, 아 레이싱이면 그래도 에, 스승이 아니기 때문에 에,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보았을때는 헤뮤주아 팀이랑 피지컬타 팀이 잘 끌어올렸고 하지만 악기팀도 전장 승리 가져갔, 가져갈 때 에, 밸류도 잘 올리면서 지금 세팀 정도가 아주 강한 이번판 우승은 후보라고 보여지고요 번화가 cctp 낍니다 위클라인 누가 잡았죠? 아 이번판 정신이 없네 한명 튕긴 분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누가 먹었는지 볼까요? v f 버프 누가 들고 있죠? 누가 들고 계십니까? 아 여기 들고 계시네요 피지컬 탑팀이 빅클라인 가져갔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참 인터넷 문제가 아쉽네 지금 근데 아까 내부장님도 중계하러 들어가야되는데 계속 탱긴다는거야 그니까 러 LG가 문제가 오늘 좀 있는것 같습니다 통신사에 이번 경기 준비 또 많이 하셨을텐데 그래도 1경기 우승했으니까 3,4경기 또 준비 잘해서 운영 열심히 하셔야겠죠. 어어! 부시에서 세게 들어가요. 그래도 이륙선수 아 근데 궁인은 썼는데 와 2인도발 들어가면서 마이의 헤미주아팀킬 가져갑니다. 야한 도망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무기 스킬로 깔끔하게 이러면서 밸류업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지 구역은 숲인데 숲쪽에 나무도 없어요. 아, 이쪽에서 미네랄 팀은 숨어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상황을. 피지컬 탑팀 노란 상자를 열어보고 싶거든요 아이언메아 지금 신발이 분홍신이라 신발이 아 신발부자라 뭐 이런걸 주냐고 갈아버릴듯 합니다 분홍신 대신에 방간을 굳이 낄까요? 끼나요? 아 이거 갈아버렸죠 분홍신이 있는데 지금 34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연못에서 빨리 빠져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에, 두 팀의 합의 하에 같이 텔포를 탈지 아니면 부시에서 기다려서 킬을 노려볼지 아 마지막에 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아 이거 재밌어지겠는데요 여기서 두팀다 타야 되거든요 어, 안 타고 걸어가는 판단을 하나요 아 한팀을 보내고 가겠다 강팀을 아 확실히 만들 거 만들고 만들고 나치야 보고 걸어갑니다 시간 좀 쓰더라도 우리 이정도 밸류인데 텔포 엇가로 광탈하지 말자 순위권 좀 끌어올려보자 뭐 좋은 판단이 될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소중하긴 하거든요 이게 팀이 많이 살아서 25초정도 아 윗라인 근데 피지컬 탑팀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자 아, 이쪽도 지금 악기 팀도 심상치 않아요 냄새 맡으면 은핑 찍히면 바로 위에 위로 달려갈 기세거든요 15초 남았어요 들어가야 돼요 지금 미네랄 팀은 시간을 좀 썼기 때문에 과감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와드가 없나요? 와드가 두개밖에 없는 덧보단 와드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냥 덫 마지막 와드 하나 남았어요 덫으로 밀고 갈고 밑에서 대기중이죠 시간 좀 쓰면서 어차피 안쪽 시간 같이 달고 있으니까 급할 필요가 없죠 해무주아 들어갑니다 알렉스 어 근데 로지가 세게 물렸어요 로지가 그래도 로지 아 피지컬탑 쭉 빠지면서 아 다행히 추가 킬은 나오지 않았어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그래도 킬은 또 나르빅 선수가 하나 정도 또 가져가면서 늦게 들어온 보람을 찾습니다. 피지컬 탑, 피 채우고 들어가는데 시간은 많이 소모했어요. 많이, 상당히 많이 소모했고, 이 시간 안에 쇼브, 끝내야 돼요. 쇼브. <웃음> 이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10초밖에 안 남아서 영리하게 플레이 하겠죠. 해미조아 팀은. 아, 도발 들어가고요. 킬 누가 가져간, 아! 마커스가 킬 가져간 것 같은데요. 시간 버티고 4초 아 여기서 악기팀이 킬 맛있게 가져갑니다 하, 이게 확실히 시야를 잡아놓고 CCTV 잡아놓고 CCTV 이점을 통해서 사실 전투에서 승리했다기보다 이 시야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쉽게, 이제, 키를 가져갔죠. 네, 최종 승리 누가 될지. 그래도, 주요 거점은, 해뮤즈와 팀이 먼저 가져갑니다. 템 밸류업 좀 해주고요. 주운 템들. 시간은, 비슷해요. 어, 비슷해요. 지금 근데, 하지만, 밖에 밀려있기 때문에 들어가야겠죠. 아키텍트로 갈아줬고요. 근데, 아키텍트 5초 뒤에 쓸수 있어요. 타고 드는데, 피오라가, 이제, 아키텍트 왔는데, 아, 아키텍트, 아픽테... 쓰질 못했어요 아티스트 티클를 이건 뭐 바르미 1킬이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아 이쪽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네크로맨스를 뺀 판단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한번 버티겠다 였는데 사실상 에, 쿨타임이 이제 갈아 끼우고 나서 쿨타임이 너무 늦게 돌면서 아쉽게 됐네요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예, 아쉽게도 2등 마감했고 예, 해미조아 팀이 1등 가져갑니다 이제 아마 2라운드까지 종합해가지고 1라운드 결과 2라운드 결과 같이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경기 결과 집계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4라운드 중에 두 경기 끝났고요아 개인적으로 아 튕긴게 너무 아쉽네요 그죠 이게 선수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진행자의 실수도 아니고요 게임의 실수도 아니고 통신사의 오류 때문에 그죠 그 얼마나 또 저도 아쉬운데 또선수들은 얼마나 아쉬울지 그래도 세... 아, 남은 라운드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경기는 에, 전반전이 끝났으니까 10분 뒤에 시작됩니다. 저도 단백질바 좀 먹으면서 에너지에 충전 좀 할게요. 어, 배고파. 네, 일단 결과 나왔네요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결과인데 지금 1라운드 2라운드가 합산된 결과에요 헤뮤즈와 네. 팀이 토탈 11킬로 109포인트구요 1,2위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네요 피지컬 탑팀이 토탈 10킬로 94포인트 1경기 우승했지만 예, 통신사 업가로 아쉬웠던 예, 굿나잇팀이 그래도 4킬로 아직 3위 위치에 있습니다 60포인트구요 악귀팀은 5킬 로 59포인트, 미네랄팀은 5킬 43포인트, 붐붐팀 4킬 28포인트, 로얄킹덤팀 2킬 16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24팀과 어, 고무백팀은 네, 2포인트씩 아마 순위 점수로 1포인트 씩 2포인트씩 받으신 것 같습니다. 경기준비되는대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터넷 문제 있었던 선수가 굿나잇팀이 선수교체가 있네요 그래도 이런 사고가 있기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선수교체를 할수 있는 팀을 꾸린 거거든요 네. 또 다른 조합으로 준비된 거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피지컬 탑 팀도 아디나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번에 단백질밥 맛있다 네, 경기 시작 1분전입니다 저도 리프레쉬 좀 하고 왔습니다 지금 선수가 바뀐 팀이 있어요 피지컬 탑팀에 아디나 선수 출전했고요 굿나잇팀에 지금 인터넷 이슈가 좀 있었던 선수가 추가 경기를 진행을 못 하게 돼서 굿나잇 팀의 은발 테닝이 안데레 님이 출전하였습니다. <웃음>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잠깐 분분 팀왜한분 나갔지? 튕겼나?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한 명씩, 살아, 잠시만요. 튕긴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아, 다들 들어오셨 그러네 지금 LG가 LG가 문제가 좀 많은가 보네 오늘 네 이제 경기 곧 시작합니다 네, 아디나 선수의 마커스인가요? 정말 아이디는 이바 아디나만 할것같이 <웃음> 어, 마커스 픽할거 같, 가... 설마 마커스, 아 그죠? 네, 마커스 아디나로 아디나의 얼굴을 하고 마커스를 드는 줄 알았습니다 예. 어... 이제 요한... 요한이 인터넷 이슈로 떠났기 때문에 얀수아 조합 들고 나왔습니다 굿나잇팀 어 조합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붐붐팀은 아델라 카밀로 그대로 들고 나오시는 모습이고 이쪽은 고백팀도 그대로죠 레온 조합인데 아까 로지 했는데 아 로지보다... 레 리오가 날것 같다. 리오 들고 왔고요. 매그너스. 증폭드론 매그너스 들고 나왔습니다. 예, 스즌 키아라와 호울 맞춰서 매그너스의 증폭드론이 켜질 때 아예 박살내겠다. 궁 있을 때둘다궁별류가 좋기 때문에 아 헌신 로지 헌신 로지를 들고 나왔네요. 그리고 에키온 아이작 듀오도 있고요. 예, 비앙카. 오늘 첫 출전입니다. 비앙카 비앙카 마커스 개인적으로 듀오는 취약의 효과가 좀 좋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스쿼드 같은 경우는 취약이 한 명이 취약에 들었을 때그한 명을 이제 일점자에서 녹이는 게 이제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세 명이 3대3으로 같이 빵 붙으니까 듀오 같은 경우는 CC 한 번으로 한 명이 무력화되는 순간 그한 명이 무력화된 대상이 취약이 터지든 다른 상대가 터지든 취약이 터지면서 그 사람 그 실험체를 순간적으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듀오에서 또 취약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조금 불리함 싸움도 취약의 효과를 통해서 순간적인 포커싱으로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이용하는 게 특성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신으로 이제 수아로지의 지속적인 쉴드로 오랜 지속 싸움을 해보자 이런 전략도 어떻게 통할지 기대가 되네요 네 먼저 교체선수들부터 한번 소개드리죠 네, 아디나 선수가 네, 피지컬 탑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굿나잇팀의 은발탱닝얀데레 보여줘야죠! 팀원이 전판 억울하게 인터넷 이슈로 튕겨서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역할 해줘야죠 바톤터치 했으니까 네,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뭐 초반에는 에, 다들 할일 바쁘죠? 하이볼 누가 어죽지도 않아요 주워서 먹을법 한데 쿨하게 지나갑니다 여기 사실 고급 주택가가 닭이 딱 한마리 있고 들깨 한마리 있다 나오는데 들깨는 초반에 무기가 안나오면 좀 시간낭비라서 이 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여기 뭐 물어 뜯어요? 지금 대나무 <웃음> 들고 물어 뜯고 있어요 병원도 병원은 다행히 뭐별탈 없이 탈포탈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개인적으로 매그너스가 대회에서 저는 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 궁극기 한방으로 킬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원이 후반부에 좀 많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 교전에서 궁극기 한방으로 킬도 쓸어담고 분위기 반전시키는게 2대2 싸움보다 2대2대2 이렇게 세팀 4팀이 네 싸우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서 과연 그 교전에서 얼마나 이득을 볼지 그리고 또 전장킬은 킬 점수에 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장에서 과연 궁극기 의존도가 높은 실험체들 뭐 비앙카도 있고 매그너스도 있고 뭐 키아라도 있겠죠? 그런 실험체들이 궁극기를 쓰면서 과감하게 교전을 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각 팀의 전략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왜냐면 궁극기 의존도가 큰데 거기서 모든 걸 쏟아내고 올인해서 싸웠다가 나오자마자 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서 뭐 아직까지 크게 싸움이 나는 지역은 없습니다 어! 싸움이 나는 지역은 없지만 아이작이 이거 덤비는 거 맞나요? 에키온 열심히 오고 있어요 그래도 아... 아 이게 속박이 빗나가면서 이러면은 아 이게 속박이 들어갔으면은 취약 타이밍에 킬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취약은 끝났고요 일단은 일단 무승부 피지컬 탑팀은 묘지 점령하면서 묘지 생명의 나무까지 볼것 같고 어 잠시만요 지금 절 생명의 나무를 두고가 아니죠? 아직 합류를 못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거 계속처이이어지면은 사고 날수 있어요 아 굿나잇팀의 밤의 소원의 리오는 앨리스한테 너무 세게 맞았네요 앨리스 앨리소님이군요 앨리소님에게 너무 세게 맞았네요 예, 아델라 궁극기가 세게 들어가면서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또도얀 도주하면서 추 교전 노리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블린고블린 님도 나오, 나오셨네요. 이걸 놓쳤네. 버니스 장인이죠? 로얄 킹덤, 보여줘야죠? 아닌데, 아까 계셨잖아. 제로나님, 아닌데? 잡아주지. 그러면 채팅 좀 써주세요. 아닌데, 한분 바뀌었는데? 아닌가? 네, 경기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네. 누가 옆에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웃음> 지금 저는 최대한 교전을 하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보겠습니다. 또 교전을 봐야죠 우리가. 탑티어들의 교전 궁금하니까. 번화가에서 늑대를 두고 햄미 어, 좋아 들어가는데 아무래 에스테리아도 세게 맞았거든요. 지금 어, 지금 리오가 포지셔닝이 너무 좋았는데, 아 리오의 짧은 사거리를 역이용 해가지고... 아 이게 넘어가면서 원딜에게 유리한 구도를 잡나 했는데 생각보다 이 벽이 두껍거든요. 아 여기도... 전장 아니에요. 전장이 아닙니다. 싸움 세게 일어나는데요. 피지컬 탑 때! 아 지금 굿나잇팀이 여기저기서 지금 크게 혼나고 있거든요 야 열심히 도망갑니다 아 다행히 에 네, 데스는 하지 않았고요 숲에서도 지금 곧 전장이죠 전장 아닌 곳에서 어 잠시만요 악기팀의 앙카 선수가 탈락했거든요 이거 버텨야 되는데 계속 쫓아가요 어? 슬로우를 맞으면은 슬로우가 한번 더? 아 쉽지 않은데요? 버텼어요 아 버텼으면 앙카 선수 부활했습니다 그래도 예 탈락은 면했고요 그 사이에 전장은 이제 아 지금 고무백팀이 해미조아팀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1대1 교전 준비 중이고요 아 계속 쫓아가요? 킬 놓칠 수 없단가요? 킬 점수 거든요 사실 아 여기까지 아 이쪽도 알렉스 궁극기 들어가면서 빠질 수 있나요 좁,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델라의 CC를 이용해서 빠지나 했는데 아 이렇게 쿨하게 킬 주고 일단 생존 어 이번 라운드는 좀 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전장에서는 교전이 한창이고요 아 앙카 선수 합류를 못하고 똑같은 팀한테 물리는 거거든요 아텔포가 왔는데 이거를 해보나요? 미앙카 궁극기 들어가고 아 이거는 생존용 궁극기 같죠? 미앙카 궁극기가 뒤로 밀려나면서 매그너스한테 적중하지 못했고 아 이거 계속 쫓아가면은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어 그래도 마커스 끝까지 마커스 탈락 에, 마커스 죽으면서 미앙카 도주 묘지에서도 교전 일어나요 아 지금 군나이팀이 쉽지가 않대 이번판 들어갑니다 알렉스 궁 다시 왔고요 아 근데 아델라 궁이 너무 세게 들어가고 이거 탈락 위기거든요 피지컬탑 아 이게 아델라 궁극기의 적중도가 사실 듀오기 때문에 한 명은 맞는다거든요 아 사실 아디나 실험체의 체력 방어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방에 보내주면서 네, 수박이 선수 약간 숨 고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2일차 2일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일차 아직 나아지기 때문에 구할 가능하니까 선수들도 재정비해서 다음 교전 준비해야겠죠? 호텔에서도 CCTV를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 맞죠? 불린님 들어오신거 맞죠? 아야오님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야 도발! 도발 한 타이밍을 이렇게 보내나요? 한 타이밍에? 이야 제로나 그 사이에 지금 전장이죠? 아, 전장 맞나요? 전장이 시작하지 않았죠? 아 그죠? 전장 예정지죠?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이쪽은 지금 붐붐팀의 엘리소 선수 정리됐고 아직 1차 밤이기 때문에, 티잔 선수는 빠지면서, 다음 부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초. 사망했습니다. 아, 그 사이에 계속 쫓겨다니던 악기 팀이, 와, 아, 똑같은, 진짜 지하다 싶을 정도로 쫓아다녔나 봅니다. 매그너스, 매그너스, 키아라 조합에게 당하는 모습입니다. 모래사장에서 혼자 남은 타잔 선수, 그 사이를 못참고 지금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있는데 좀 두렵죠 지금 전장시작 1분 분 전이고 오메가는 항구고 아직은 항구에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어? 도전이 곧 시작됐는데 지금 엘리소 선수가 방금 태어나서 아 이거 휴식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아이작이 돈파 무술을 어 그런데? 그래도 보냈어요? 아직 2일차니까 아직 2일차거든요 아직 2일차니까 둘다 위험하죠? 아.. 부활하면서 야 이거를 아델라가 회복을 안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과감한 판단이었는데 그래도 킬 점수 먹었어요 이륙선수도 지금 아.. 이거 위험한데요? 아.. 레온 아무리 에키온이어도 야생동물도 없거든요? 아! 막타를! 아델라가 가져갑니다. 누군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자 이제 공장 전장 시작됩니다. 악기 팀은 이번 판은 아쉽게 이번 라운드 마감했습니다. 전장이 딱세 팀이라 지금 항구에도 모이고 있고요. 항구에도 아 사이에 껴버린 해미즈와 전장에서 좀안 풀리네요 이번 판 해미즈 아 팀이 와. 매그너스랑 키아라 이 징폭드론 터졌을 때 밸류가 한 명을 확실히 죽이면서 킬 점수 확실히 가져가겠다 하지만 전장이 기 때문에 킬 점수는 없죠 아 이게 전장 아니거든요 여기 오메가 교전이었는데 아 저리가 쓰면서 도망가 보는데 아 기절 정확히 들어가면서 아델라 스킬 적중도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도 레온이라면 레온이라면 에어본 들어가자 하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붐붐 팀도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다른 팀들 와요 지금 오메가 살아있는 거 보고 올 거거든요 아 여기서 마무리 해줍니다 고무백 팀도 아쉽게 이번 라운드 마무리 했고요 네 지금 폭주 바이크 온 피아라도 궁극기 온 자야 아 바이크가 빗나갔어요 아 근데도 진폭 들어와 이게 진폭 들어오니 아 못살리죠? 이게 지금 증폭드론에 키아라 딜까지 들어가니까 아 이건 조합의 승리네요 지금 폭주바이크가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해온 조합이 아무리 밸류가 떨어져도 궁극기 타이밍에는 제가 봤을 때 전설 아이템 두세개 정도는 딥집을수 있는 밸류 아닌가 조합이 스증키아라와스증매그너스 증폭드론 아 폭주바이크를 피했음에도 엄청난 에, 스킬 중폭 에, 극대화 효과로 에, 1위 이번판 1위 후보였던 피지컬 탑팀을 제압합니다 아그 초반에 그렇게 당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 악물고 버텼어요 굿나잇팀 아 얀도 불꽃드레스 오토함즈까지 밸려해줬고요 상대적 와 불린 고불린 모조템 새로 나온 총이죠. 안드로메다 끼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아, 나... 나이온 너에게 줄게. 어, 아, 굿나이 팀이 굿나잇팀 물린 거 같습니다. 헤미조아 예, 팀에게 오늘 헤뮤님의 에스텔이 좀 매섭네요. 위클 버스트를 할수 있을지 지금 밑에 두 팀이 대기 중이거든요. 번화가에도두 팀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번화가에서이 위클을 보면은 내려올만 하거든요. 안 내려오나요? 아 밑에서는 두 팀이 만나기 때문에 조이죠. 와 어! 어, 이게 이렇게 엘리소, 엘리소가 이거를 아 그래도 킬 가져갔어요 키하라. 아, 그래도 1킬 가져간, 와, 이게, 미네랄 팀도 이번 판에 1등 가, 1등 노리고 있었는데, 시야 이점을 아, 이게 CCTV가 켜졌으면 방심을 하면 안 됐었는데, 둘이 너무 뭉쳐서 이동을 한게 아닌가. 사실상 이게 너무 잘 풀려서 너무 강자면은, 좀 과감하게 무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야, 저기서 아델라의 스턴 한 방으로, 스턴과 에어본 연계로 그냥 원콤에, 게임을 종료시켰네요 그래도 다행히 라임 선수의 키아라가 1킬은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킬 점수 획득합니다 끝까지 점수 획득하면서 네, 이번 라운드 마감했습니다 주문 준비중인가요? 아.. 혈액팩 혈액 샘플 네, 여기도 5초 뒤에 주문 가능하거든요 아 여기도 혈액 샘플 주문할 것으로 보여요 아 생명의 나무를 전송했네요 할인 쿠폰이었다면 혈액 샘플을 살수 있는 돈이었는데 아 아티팩트까지 조합이 확실하네요 네, CC형 탱커와 메인딜러 이게 사실 아델라가 아델라가 논타겟 스킬들 범벅이기 때문에 아... 혼자 남았냐? 도망갑니다 그 논타겟 스킬들이 이 대회 긴장되는 대회 속에서 얼마나 적중하는지가 중요한데 아... 엘리소 선수의 CC 넣는 그... 침착함이 돋 예, 보입니다 마지막 1등까지 이어질지 아... 지금... 로얄 킹덤 팀도 조용하고 묵직하게 크고 있거든요 힐은 없지만 어? 아이 야는 해미조아팀에게 걸렸습니다 순위 방어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죠? 아 여기서 돌진 맞으면서 마무리됩니다 어떤 팀이 1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네요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해보이는 거는 와 지금 카밀로가 아이템이 카밀로랑 아델라의 아이템이 밸류가 좋은데 지금 세 팀이 에, 세 팀이 살아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대1이 아닙니다 1대1대1이에요 파밀로가 요명월까지 있어서 순간적인 폭딜과 방어력 상승이 사냥을 시작하지. 하.. 이게 아피.. 아티팩트 한 번으로 어떻게 전세 역전을 할수 있을지 또 몰라요 들어가나요? 오 그래도 아 근데 도발은 아 근데 궁이 이렇게 빠.. 아 그래도 지금.. 에.. 버니스의 궁극기도 빗나가면서 에. 무승부로 네, 궁쿨 40초고 버니스 궁쿨 50초 그래도 마지막 교전때는 둘다 궁극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끝까지 제작해주고 오토함즙 해미선수 오토함즙 꼈습니다 아 여기서 망치 나오나요? 아 네, 뿅망치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지구역 1분 남았고요. 입구 막으러 가나요? 그죠. 버니스가 사실 지역 이런 좁은 지역은 더스를 이용해서 장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역 싸움에서 이점을 가져가야겠죠? 반면에 이제 카밀로랑 아델라 같은 경우는 CC, 둘중한 명이 CC를 성공하는 순간 CC가 연계되면서 한 번에 확 들어가서 한 명을 빨리 녹이겠다 그런 조합인데 뭐 운이 좋으면 두 명이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아 여기 사이에 끼겠는데요 이러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제 알겠죠? 방금 제작하면서 핑이 찍혔을거예요경고핑이팬들로 도끼 여기부터 깔면서 밀고 들어가야돼요 뒤에 오는거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거 위험하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아 여기서 자리를 내줍니다 왜냐면은 지금 타잔선수랑 엘리소선수가 템벨류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함부로 싸웠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로얄킹덤팀도 지금 헤미주아도 아야 붐붐 저, 쟤네 뭐냐 헤미주아 팀도 지금 고민이 될것 같아요 여기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저쪽 버니스 쪽을 들어가느냐인데 안쪽으로 30초 남았습니다 예, 지금 붐붐팀도 가만히 금지구역에서 기다리는게 아니라 안쪽 기회 계속 노리고 있어요 예, 블린 선수도 계속 틈이 날 때마다 무기 스킬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시야 확인하고 피 빼주면서 시간 벌고 있고요 아 이쪽부터 두개를 통해서 벽을 만들어서 왔다갔다 해보겠다 아 도발 제대로 들어갔죠? 아 지금 1 1의 도발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아, 그래. 에스테이 궁극기 잘 들어갔지만 잡으면서 아, 근데 궁극기 맞죠? 아, 이러면 은해뮤 선수가 먼저 죽을까? 아, 근데 시간이 불린 선수가 시간이 없어서 반대쪽 가야 돼요. 뛰어야죠. 무조건 뛰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잡는 판단은 안 돼요. 아, 이러면은 시간의 이점으로 최대한 버텨보지만 시간의 이점으로 해뮤 선수도. 해서 이등마감야 붐붐 묘지에서의 한방이 묘지에서 1등 강력한 1등 이번 라운드 1등 후보였던 매그너스와 어, 키아라를 단숨에 제압하면서 예, 밸류업도 한번에 예, 템 흡수하면서 그 한방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금지구역 되기 전에 위기가 있었거든요 양각이어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네, 다시 유리한 고지 점령하면서 지금 1등 가져갑니다. 이번 런드 점수 짓게 되는 대로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보니까 아까 초반에 초중반에 아 9팀에 에버리지 네, 24팀에 이리마 선수가 맞죠? 아 라리마 선수가 튕겼다고 하네요 아 이게 오늘 LG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사실 윤희 선수 굿나이팀의 윤희 선수도 그랬는데 참 좋은 인터넷을 써야 된다? 근데 좋은 인터넷이 이게 아니었다? 어떻게 알죠? 근데 이게 선수 개인의 컴퓨터로 튕긴 거기 때문에 방도가 없죠 아, 네 경기 결과 나왔네요 바로 전수짓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3분 뒤에 시작됩니다 에이조 마지막 경기죠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헤미조아 팀이 16킬로 160포인트 1이고요 붐붐팀이 아 방금 너무 좋았죠 방금 라운드가 예, 14킬로 130포인트 피지컵 탑팀이 12킬로 109포인트 미네랄팀이 12킬로 94포인트 이번 라운드가 좀 아쉬웠어요 진짜 기회였는데 확치고갈 아직 안정권 아니거든요 네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굿나잇팀 굿나잇팀은 5킬로 7 1점이고요 악기팀 5킬로 59점 로얄킹덤팀 4킬로 38점 에버리지 24팀은 네, 1킬로 9점 고무백팀은 아직 0킬로 2점 인 상태입니다 다음 경기 2분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아퍼 아, 여러분, 나목 아퍼 <웃음> 나 그렇게 많이 떠 들었나? 물 마시면서 하는데도 이러네. 아씨, 캐스터 분들, 해설 분들 어떻게 그렇게 목안 쉬면서 하시지? 지금 사실상 A, B, C조 각조 2위가 예선전 최종 예선 진출할 수 있거든요 2등까지 들어가야 돼요 2등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다음 경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디나 선수 마커스 해물 선수는 에스텔에서 마이로 어, 에스텔과 얀 조합 아 이번엔 피오라 매그너스네요 키아라보다 조금 너무 궁밸류에만 몰, 몰두하지 말자 너무 올인이었다 예, 피아라로 피오피아라 피오라로 아 아야가 나왔네요 건총아야 나왔습니다 레온 버니스 조합이고요 에키온 로지 조합 가보죠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A조 예선 마지막 경기죠 지금 피지컬 탑 팀도 3위거든요 최종 예선 가려면은 2위로 가야돼요 근데 붐붐팀이 1 3 0포인트고요 피지컬 탑 팀이 109포인트입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21포인트 차이면은 3킬 차이거든요 순위를 제외했을땐 3킬이 앞서야되고요 순위 점수까지 들어가면 은 이제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네랄 팀 같은 경우도 4, 4등인데, 94포인트예요. 2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 붐붐 팀이 광탈했을 경우 현재 94포인트에서 이제 36포인트를 더 획득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다들 경기를 치를지, 다른 페어를 기다리고 계속 뜨는거 보니까 한명또 튕겼나? 모르겠다 나는 진짜 오늘 인터넷이 말썽이라 좀 속상하네요 예, 수박이 선수는 에키온 들고 나왔네요 헌신 에키온 아디나이 마커스 늠름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야, 절 뭐죠? 아, 이거 절템이 나만하질 않겠는데요? 안쪽까지 다 털어봤는데 없죠 아 다들 빈털털이에요 딱봐도 빈털털이거든요 저란 7명이 시작한것같은데 방금 시작할 때 못봤는데 선수들 픽본다고 아 이번 A조에서 첫 아야죠? 예, 네, 과연 아 권총 아연인하는데돌쏘인것 같죠? 아 권총 픽 해가지고 아 권총하야곤 했는데 에, 마지막에 네, 기관총으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돌 쏘아야 광분돌 쏘거든요 한방 장난 없습니다 네, 무기 스킬 타이밍에 온 힘을 쏟아내겠다 조용해요 지금 미네랄 팀도 4위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할수 있거든요 본인들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분 팀도 지금 현재 2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겠죠 예, 해미주아 팀은 현재 1위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 플레이한다면은 예, 다음 예선 예선 최종 예선 진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 탑팀도 지금 아직 3위에요 2위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마지막 경기고 이제 예선 마지막 진출자가 탈락이 확정 거의 확정된 팀들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마지막까지 또 침착하게 한다기보다 마지막에 과감하게 해서 이렇게 된거킬좀 해보자 우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변수가 마지막 경기에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보자 킬도 해보고 아 여기서 빠르게 킬가져가려고 그 미네랄 팀도 급하거든요 무리해야죠 미네랄 팀도 폭주마이크도 있어요 나르빅은 지금 만드는 정신없고요 아 열심히 마이가 드리블하는데 아 폭주마이크 나갔는데 기절 들어가면서 1킬 가져갑니다 필드킬이죠 7점 지금 4위인데 올라가고 싶거든요 예, 킬도 킬인데 이러면서 성장도 챙기고요 아 그러는 사이에 라리마 선수도 성당이 성당이 지금 인원이 붕겨요 너무 많아요 인원이 예, 생명남 나무 앙카 선수가 뜯고 있고요 엘리소 선수도 생명의 나무 가져가고 붐붐 팀도 2위 굳히고 싶거든요 예, 이제 3, 4위 팀인 피지컬 탑과 미네랄 팀은 사실상 2위인 붐붐 팀을 빨리 견제해서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플레이한다면 맘처럼 안될수도 있지만 괴롭히다가 본인들도 망할수도 있지만 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붐붐팀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본인들이 잘해봤자 붐붐팀도 잘해버리면 2등은 확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2등인 붐붐팀이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것을 예상해서 공격 골목길 해미조아는 1등이거든요? 아, 에버리지 24! 아, 여기까지. 병원, 아, 항구도 난리,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 피지컬 탑팀은 절대 죽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전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아디나 밀어주면서. 아무리 전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성장이 밀리면은 힘들거든요? 후반부 운영이. 초반부터 성장, 가도 올리려면은, 최소한 죽지 않고 플레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장은 아니에요 여기 전장 아니에요 내팀이 네 뭉쳤습니다 이쪽도 싸움 일어나나요? 아 여기서는 빠지는 모습 자 여기 난리 났는데요 아 밀어내고 야니 이거 먹을래? 밀어줘요? 막 밀어줍니다 붐붐 킬 먹고 싶죠? 붐붐 1킬 가져갑니다 아 이러면 이러면 여, 지금 2,3위 3,4위 팀도 비상이거든요 붐붐이 킬 먹은 걸 봤어요 절 쪽에서 그죠 지금 피지컬 탑도 급해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지금 붐붐이 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본인 아직 0킬거든요 점수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붐붐팀은 전장을 안들어가으로써야 전장을 들어가는 것보다 숙작을 챙긴다면 외부 킬 밖에서 필드 킬을 먹자 전장에서 시간을 써봤자 킬 점수는 못먹거든요 아 알파 가져가는 알파 어디서 가져왔죠? 알파를 카밀로가 잡았는데 페미주아팀이 알파 가져갔습니다 절에서 그사이 전장이죠 전장에서는 전장에서는 패배하는 미네랄팀 나이팀도 전장에서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네, 여기서 피지컬 탑 보상 가져갑니다. 이제 빨리 외부 나가서 싸울 준비. 아, 나르빅 조심해야죠. 아, 햄이 좋아. 햄이 좋아 팀도 합류해줬고요 모래사장 쪽에서 올라가는 돌쏘아야. 네, 전장보상을 획득하고 나왔죠? 자 데스에드팀 전설무기 가져왔고요 어 피오라가 기둥에 시야를 이용해서 좀 기습을 노려봤는데 그건 실패 어 피오라 날카로워요 어 마커스 아 마이가 도마리아 마커스 궁극기가 빗나가면은 이게 싸움이 성립이 되나요? 아야 궁극기 들어가고요 아 싸움이 쉽지가 않죠 아 마이의 델기봉 선수의 마이플레이가 인상적입니다 필드킬이죠 굿나이팀 지금 점수가 애매한 팀들은 3일차가 되기 전에 최대한 교전을 해서 1킬 먹고 인데스하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직 1차긴 한데 세게 들어가요 버니스 궁극기 빠졌고 양쪽 다 궁극기 많이 빠져서 소강상태 밑에는 지금 미네랄팀 킬이 급한 미네랄팀 대기중입니다 피지컬 탑팀은 안싸울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아직 1차네요 일차니까 본인들 하나 죽더라도 하나 잡아야죠 아 아디나 선수 스킬 접중률좋고요아 궁극기 들어가면서 그 마이한테만 들어갔어요 나르빅 춤추고 있어요 춤춰요 카밀로 도발 걸고 마이, 마이 제압하나요? 마이가 쉽지 않아 보이죠? 마이 평타 아 이거를 놓치나요 여기서 킬을 못 가져갑니다 아그 사이에 어그 사이에 고무백팀이 킬게시했습니다 아 공장에서도 미네랄팀도 지금 필드킬 가져가고 있어요 많이 가져갔죠 붐붐팀도 가져갈 수 있나 이번에? 킬 먹어야죠 그렇죠 붐붐팀도킬 먹고 아직 2일차기 때문에 킬 먹고 죽는게 이득이에요 네, 마지막 2, 3, 4위 지금 2위 결정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대한 킬 먹고 죽더라도 부활을 하니까 킬을 먹고 죽고 이게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2일차의 교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네랄팀 전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열심히 오고 어? 아 여기서 이렇게 물리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그래도 버니스의 딜이 아얀 세게 들어가요 아 벽고 버니스가 숨을못 쉬는데 레온 실드 받고요 아한번더얀 에어본 아 하지만 아 마지막 무기 스킬 적중이 아 그래도 에스텔은 생존 했지만 아쉽네요 키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버니스를 잡나 했는데 오 그사이 냄새 맡고 왔어요 미네랄? 이거 들어가면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이거 너무 위험하죠? 아 이거 어떡하죠? 1킬또 가져갑니다 지금 미네랄은 킬복사 해야되거든요? 이거 지금 붐붐팀도 비상이에요 미네랄이 따라오는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피질컬 탑팀도 지금 사실상 숙작을 하고 있는데 이럴거면은 진짜 상위권 노려야죠 상위권 노려야돼요아 여기서 전장이죠? 전장에서 죽는 모습이고요피오라아 여기서 전장 들어가자마자 텔포 위치가 아 따로 급하게 따로 타서 그런지 바로 탈락하고요 전장에선 아 이쪽 전장 아, 전장이 아니네요 여기는 아 도주 한 것을 보입니다 오메가는 에버리지 24 가져갑니다 전장에서는 벨기봉님이 인 도발 잘해왔지만 여기까지고 마지막 2대2 교전 악기팀 대해미조아팀 왼쪽 드론이 터지는데 아 오른쪽 드론이 터졌군요 왼쪽 드론으로 이제 이동중입니다 네, 전장에서의 교전 시작될 것으로 보이죠? 지금 해뮤조아 팀의 이 호흡이 지금 1, 2, 3, 4경기 다 너무 좋아서, 어, 피오라, 어, 진짜 펜싱하는 듯이 치고 빠지고요. 전장 치열합니다. 응시 싸움. 어, 피오라의 무빙이 전장 아닌 곳에서도 신경전 있었구요 어 앙카 선수가 아 근데 나르믹 선수가 들어가면서 히어라에 찌르기 하나 피하고요아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죠 아카밀로 궁극기 너무 잘 들어갔죠? 야 헤뮤 선수 어그로 관리해주면서 야 깔끔합니다 헤뮤 좋아 전장 밖에서의 교전이에요 고우백팀 2번판 막판인데 좀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킬좀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0킬이었는데 피질컬 탑팀도 지금 이래서는 못올라가거든요 어 붐붐팀과 만났어요 붐붐팀을 쓰러트린다면 가능성이 늘어나죠 아 하지만 도주합니다 피지컬 탑 미네랄 과연 이두 팀이 붙는다면은 정말 승부네요 지금 숲에서 피지컬 탑 팀이 이번 판 초반 중반에 킬을 못 먹어서 이번에 1등 플랜 가야 된다 위클라인 근데 위클라인 가기 전에 먼저 버니스가 16숙작이긴 한데 잠시만요 미네랄 팀이 CCTV 다 열어놨거든요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보내주나요? 이렇게 너무 풀피다 보내주자 위클라인 보러 갑니다 아 이쪽에서 교전 일어나요 피지컬타 와 근데 레온 궁극이잘 들어가면서 지금 버니스가 성장이 좋기 때문에 버니스를 못 잡으면 결국 버니스한테 쓸리는 그림이거든요 피지컬타 위기에요 아, 어 그래도 아디나 아디나의 마커스 어, 마커스의 CC기가, 이, 두 명에게 들어가면서, 이건 아디나가 해냈네요. 아디나, 아디나의 마커스가 해냈습니다. 금지구역까지 쫓아가요. 물고 늘어지자, 악기. 아, 이쪽도, 아. 혼자 남은 야는 너무 힘들어요. 티잔. 의자에 앉아서 쉬어보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들어가야죠 아 들어가면은 근데 죽어요 이쪽에서 마무리되는 티잔 선수 어 킬은? 아 킬은 헤미주와에게헤미주와팀 물고 들어집니다 그 사이에 여기 중요하죠 붐붐팀도 중요해요 아 붐붐팀의 타잔 선수였군요 자 이번 이번 판에 붐붐팀이 탈락한다면 2위 싸움 모르겠는데요. 햄이 좋아, 킬 가져가요. 1, 1위 굳힙니다. 1위 굳치죠 혼자 남은 얀 정리하고요. 이러면은 지금 미네랄 팀도 느낌 왔거든요. 2위 인 현재 2위인 붐붐 팀이 지금 혼자 남았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들죠. 피지컬 탑을 빨리 눕혀야 된다. 피지컬 탑도 한 마찬가지죠. 일단 미네랄을 눕히고 본인이 2위를 차지해야겠다 아, 지금 킬 캐치가 좋은 매그너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은 2위 경쟁중인 피지컬 탑팀이 있어요 아,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가줍니다 수박이, 아디나 지금 성당에서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마지막 남은 붐붐 팀도 순위 최대한 올리고 싶거든요 1점이라도 더, 1점이라도더아포스코 배달했고요 아 이거 노리고 있는데 메그너스아 발소리 들었어요? 수박이 선수 발소리 들었죠? 이거 두팀다 알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성장이 피지컬탑팀의 숙련도가 높아요. 이쪽은... <웃음> 지금 엘리소 선수가 그래도 어느정도 밸류가 조금은 나와서 도축가로 가능하거든요. 1킬 뺏어먹기 가능하거든요. 지켜봅니다. 순위 올리겠다는 심정이죠. 계속 쫓아가나요? 지금 그보다 성당이 중요해요. 성당이 2위 싸움이라... 아 이쪽 힘들죠 아 지금 돌쏘 카이팅이 아 근데 아 카이팅을 잘하나 했는데 카, 아 순간적으로 마이가 하고 드는데 아 돌쏘 돌쏘 버티나요? 광분 와세요 돌쏘가 세요, 세요. 20숙작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뭐죠? 아 20숙작에 돌쏘는 못 막죠 아 이렇게 해서 일단 헤뮤즈와 팀은 그래도 킬 많이 가져가서 1위 굳힌 것으로 보이죠. 생존자가 웬만해선 생존자가 지금 남은 선수들이 생존자가 많지 않기, 생존자가 않기 생존자가 때문에 10명 남았습니다. 피지컬 탑 팀도 지금 어떻게든 킬 가져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지금. 아 지금 이거 잡고 싶은데 사실 아델라라 쉽지가 않아요. 아, 아야 아야가 킬 가져갈 것으로 보이죠. 20스탯. 어, 잠시만요. 이거 이거 아닌데요? 아야 숙작보면 도망가야죠 템보고 숙작보면은 어아 아 이렇게 폭주마이크가 빠지면 지속싸움이 힘든데 일단 버텨야죠 아직 아직 모르거든요 이번판 킬좀 가져가서 아 이쪽에서 붐붐팀은 마무리 그 다음 붐붐팀은 최선을 다했어요 순위 최대한 올렸고요 그동안 잘해온 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번판에 잘 마무리돼서 2위 할수있길 바래야겠죠 이제 자, 피지컬 탑 중요해요. 피지컬 탑. 지금 숙련도가 괜찮아요, 양팀 다. 아, 하지만, 아, 디나 선수의 마커스가 이 CC, CC 넣는 게, 뭐, 아, 이건, 이건 좀 아쉽겠지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1킬 가져갔기 때문에. 그킬 마, 만족하고, 아, 우, 이거 템좀 뺏고 싶나요? 금지구역 쓰면서 끝까지 야, 템 가져갑니다 야, 마지막 금지구역인데 긴장감이 돕니다 매그너스 폭주바이크 30초 남았고요 지금 제 생각엔 이 아야 아야를 피해야해요 지금 이 아오자의 이, 입은 이 아야 피해야 되거든요 아야의 광분 타이밍에 내가 타겟팅 되면 안돼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 여기 매그너스가 좋아하는 성당지역이거든요 저번, 이번 솔로 마스터즈에서 매그너스의 매그너스의 하이라이트는 다 성당에서 나왔거든요? 과연 아, 여기서 벽궁이 안 들어갔나요? 아, 이러면은 피지컬 탑 팀이 찍어 누르면은 2위 확정이죠? 아, 피오라 아, 이거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아, 야. 지금 24 팀도 지금 킬 먹고 싶죠? 끝까지 물어 뜯죠? 이러면? 아킬 어, 가져갑니다 아 이러면 혼자 남은 매그너스인데 어 나르빅도 혼자 남은거 알거든요? 아 최대한 순위 올리겠다는 판단 킬보단 아 이러면서 킬은 아 막타는 실패 노려봤지만 아 이러면 은 피지컬탑팀 분분 여기서 1등하면은 분분 팀을 꺾고 2위할 수 있어요. 이번에 집중해야겠죠 피지컬 탑 팀도. 아 근데 아야가 일단 2등은 확정. 근데 아야가 지금 미네랄 팀도 아야에게 죽었거든요. 이러면은 최선을 다했어요. 피지, 미네랄 팀도 아디나, 아디나 와에어머니 아니 마커스 뭐죠? 아니 마커스가 마커스가. 아니 마커스 뭐 확정 2인 CC 있나요? 아, 아니 뭐죠? 20숙자 광분 아야를 눕힙니다 이러면 1이 확정이죠? 혼자 남은 마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킬도 길어갈 수가 없고요 이러면은 킬, 외부킬 초반에는 킬을 못했지만 후반부에 킬을 쓸어다니면서 쓸어담으면서 밸런스 있게, 두명다 성장을 잘했어요. 한명 몰빵이 아니라, 두명다 성장을 잘하면서, 1위. 이러면은, 붐붐 팀이 이번 판에 키를 못 가져가서, 위험하겠는데요? 아, 뭐야, 주모님 언제 레이드 오셨어요? 아이고, 아, 뭐야, B조 끝났어요? A조도 마지막 경기 끝났습니다, 주모님. 다들 어서오세요.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야, 이거 순위 집계 좀 해봐야겠는데요? 순위 집계하고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웃음> 피지컬 탑 해뮤조아 이거 뭐죠? 아 붐붐팀 미네랄팀 너무 잘했는데 너무 아쉽겠는데요 순위 집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탑 해뮤조아 둘다 1 8 3포인트고요